자동차는 쳐쳐쳐 이거 아 치어 치 시작! 빠르게! 치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한번한 번만 쳐쳐쳐쳐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어 치쳐 치어 치어 쳐상 샤츄샤냐면 처음 그것만 잡으면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저절로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와자 슈에, 슈에. 물허슈허슈 허카페 허카허슈 허슈에 불안세 슈에 슈허슈허슈쿨라 싱쿨라 매우 네. 진짜 네. 쓰라코자싱쿨싱쿨 수고하셨습니다. 그다니싱쿨니싱쿨 어 역시 <목소리> 니 <니에. 니에 목소리> 예. 니 <싱크라>. 예. 그렇죠. 니 예. 니 예. 니 예. 니 예. 니 예. 니 예. 니 예. 신콜러. 니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다러 신콜러. 신예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도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콜러. 신러 신콜러. 신콜러. 신러 신콜러. 신 오오오오오오오자 뚜에 네. 맞았냐 뚜마뭐마 네. 맞았냐고 네. 어? 시작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뚜에 부대 부떼, 부떼, 부대부일 부떼, 부떼, 부대부대부대부대 부떼, 부떼, 부떼, 부떼, 부대부대 부떼, 부떼, 부떼, 부떼, 부대 부떼, 부떼, 부떼, 부떼, 부야 부떼, 부부대 부떼, 부대 부떼, 부떼, 부떼, 부대 부떼, 부떼, 부떼, 부부대 부떼, 부대부대부대부대 부떼, 부떼, 부떼, 부 <웃음> 내가 지금 틀렸다고 틀렸다니가! 어, <돌라타인가> 어, 어, 다시! 해. 자, 짜이! 짜이! 짜이짜이두 번째 짜이요 재수할 때자 짜이째! 짜이째! 다시 봅시다 다시 보자 두두일글 독자에요, 이게 독독일글 독자니까 기억이 빠지면서 두 오는 뭐로 바뀐다고 아, 오 응, 우로 바뀌니까두 짜이 두, I 이 두, 다시 또 t o 어, 그렇지, 다시 또 t o i c 같은 거. 알겠 I 짜이 그러면 내가 짜이 그러면 두번 다시 다시 반복하라는 거야. 알겠 a s p a m b 샹쇼 u Chok Chok Chok c h 이모에서. 샤 a 그렇지 샤 r Satcher, Satcher, Satcher, Satcher, s a t c h 술 r s 술술 c h e r 술 a t c h e r Satcher, Satcher, Satcher, Satcher, s a t c 는 e r Satcher, s 그 아무나 는데허지요 어? 허지옥, 허지옥. 술 관련된 건다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허지요지수수수수 평생 이쪽 말해 노란색 슈에. 물 숫자 자 물이 뭐예요 수혜 수수 허수혜 그러면 막 중사람이 발음 좋다고 난리 난다니까 허수혜 오이 오우 그렇지 허수 아いはん寝れない허っ허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はっす。 알겠죠? 쉬, 어, 쉬, 쉬. 항상 h e 쉬, 쉬, or cheek. How's a human cheek? What cheek? What cheek? What cheek? What cheek? w h 그러니까 막잘 됐어, 이러지 말고 그냥 거기. 이러지 말고. <웃음> 그러니까 뭐 뱀의 머리가 될래, 용의 꼬리가 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말이 어, 써버렸다. 아, 뱀의 머리가 머리보다 비 서는 것보다 용의 꼬리. 그러니까 몇몇 분. 어, 용의 꼬리 뒤에 어, 못 잘난 사람 뒤에 서는 게낫다그 말. 야, 그거 진짜 무리한 말이다. 처음 들어보지만 그거 되게 좋은 말이다. 어머, 어머. 그래요? 처음 들어보시요 우리 우리가 이거 이거 하지. <웃음> 용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된다고 그건 바로 그렇죠? 말 쓰지 그렇게. 아니 저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 다 이렇게 <웃음> 그 말이 그만 아니야? 어? 아니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아, 설명해봐 뭔 뭐, 뭐 말이에요? 저 우리 저오 선생님 그 말인데 그게 우리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 그말 그대로 그냥 용의 꼬리니까 보잘것 없긴 하지만 그래도 뱀의 머에서 뒤쪽이 살짝 이렇게 얼어서 있느니 아니면 그냥 뱀의 머리 말 그대로 그 용이 비슷 보잘것 없지만 앞에서 장서 가지고 리더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보통은 이제 뭐 자기가 방금 말한 것 말하고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수능 본 다음에 그 좋은 대학교 가서 둘 등을 하느니 좀 약간 안 좋은 대학교 가서 일 등을 하겠다 이거처럼 원래 말이 이렇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좀 이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대 이가 있다 가 있다니까 철학이네 그러니까. 너 짜증나. 자. 아하. 진짜. 네. 네. 네. 네. 어들어 가세요? 어, 들어가세요, 뭐, 잘 아, 가세요. 지 그리고, 그리고 한복값은 입금했대요. 네. 예. 한복? 응. 중국사람께 선물해 줘야 되는데. 뭐, 어제 한복집 갔었거든아 그러세요. 이거 언니랑요? 네. 예, 한복 진짜 잘. 박형수 한복인데 진짜 비싼 데인데 싸게 다 해줬어. 어. 한벌 값에 막두벌다 해줘 버렸던데 아 중국사람 뭐맞추셨세요 남자? 여자둘쌍쌍이 부부를 음. 회장인데 거부대 거부 음. 그거를 이제 선물로 줬더니 뭐가 좀안 맞아서 늦게 줬더니 막 언제 주냐고 언제 주냐고 막 닥터를 음. 음. <웃음> 이제 맞춰주네 이제 맞춰주네 음. 두벌 해다가 무슨 막 노리개까지 뭐 놀이개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씩 어요 근데 거기 저기 앙동에 갔더니 120만 원 달라는 게 한복을요. 음. 근데 여기는 주지. 원래 그 정도도 하는데 이제 막 음. 싸게도 다할수 있더만. 왜냐면 천을 만들어요. 네. 그 아, 박경수 군요. 천을 따라서. 어, 천을 자기들이 제조를 하더라고. 물감도 자기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해.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냥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니까 한복이 아. 신비한 거야 아. 드라마에 우리 보면 꼭 나오잖아. 무슨 네. 결혼식이나 이런 나오니까. 그걸 한번 맞춰줬더니 그걸 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폰서가 해줘가지고 해줬네 1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죽말이라고 중국에 굉장히 부자 근데 이제 안 해줬더니 아 자꾸 집착을 되게 하네 치수까지는 됐어요 치수까지 제거했는데 어영병된 거야 그다가 이제 딱뭐 관계가 있겠냐 싶었는데 어제 관장님한테 어머님한테 얘기해 그냥 나오잖아. 동생이 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 주변에 거, 어머니 주변에 뭐 통과하시라고. 그러니까 말은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해 자, 허, 허차, 허차, 허 허차. 왜냐면 입에 근육이 없어서요. 허차, 허차, 허차바, 허차. 허지오바, 허쇄, 허수 쇠? 쇠봐. 쇠봐. 허쇠 호수. 니허쇠마니쇼니 호수마? 아, 물 마실래? 항상 그잖아 우리 물 드시냐고. 커피 드시냐고. 호수. 니 호수. 니 플어 호수. 니쇠허 쇠마. 자. 쉬. 네? 응. 근데 아. 진짜 잘해요. 되게 잘하지? 아 아, 근데 이제 버리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돼요. 오는 건데. 그래야 돼. 그럼요. 선생님 말 잘해. 어, 깨끗이 지우는 훈련을 잘해야 돼. <웃음> 우리 또 봐봐요. 야, 아까 기계도 보자면 지우지? 네. 지우지우 지우, 지우잖아요. 지우는데 시간이 되게 걸리잖아요. 이거 녹화할 때다 지우세요? 왜 그래야지. 또,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한복잘맞췄어요 네. 네. 네. 네. 지금 네. 입금했다고 네. 전해주시면 돼요. 회사 이름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마 무슨 회사 이름이 엄청 네. 용량이 아가지고요1 2 그때 그때 예때 그때 예.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고하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우고 넣고 그우고 넣고 때 그때 그때 그때 가때 그때 그때 고고 나의 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니까 러 뭐냐면 얘를 머리에다 집어넣은 건 언젠간 용량 때문에도 그렇고 포화상태돼 근데 걔를 그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 넣다 뱉다 넣다 뱉다 해갖고 얘가 뇌가 아닌 몸으로 치유하게 들어오게 해 주는 거고 이게 남는 건 몸에 들어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어차피 머리에 있는 거는 그러냐? 그런 가 하고 애칭하는 거 그러니까 몸에... 안 진짜 딱 타면 아무것도 기억 안나 근데 몸에 들어오잖아 얘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안 빠져나. 자, 망. 망. 네 망마. 네 망마. 시작. 망. 망부. 망. 뿌. 망. 그렇지? 그렇지. 망.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 고. 고. 지금 사카토 하는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뿌망. 뿌망. 어, 뿌망. 마. 망 망. 망. 망망망 어? 빨리 와. <웃음> 조금 더 감각 있어서 빨그랬어요 아,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 <웃음>